안녕하세요. 동파랑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인생 사계절을 수없이 지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인생의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 즉, 나이가 더해질수록 맛있게 익어가는 포도나무처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익어가는 포도나무처럼 나이가 든 나의 인생, 내 몸과 생각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늙은 가수, 혹시 늙은 가수 박창근을 아시나요? TV조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지난해 그 오디션에서 1등을 차지했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박창근 가수는 72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지난해 1등을 차지했을 때 50세. 올해 한 해가 지났으니까 51세겠네요. 대체로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아이돌, 젊은 친구들이 판을 치죠. 그 같은 시대에 어쩌면 늙은 가수인 박창근, 그가 1등을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뜻밖의 반전. 그래서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최종전 중간 점수까지 합계까지는 4등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문자 투표에서 역전에 성공해서 마침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늙은 가수 박창근.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의 제목은 음마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전에서 대중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더 격정적이고 더 폭발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이 나이 먹도록 해왔던 내 음악 그리고 내 선택을 도와준 음마에게 죄송하고 또한 고마운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늙은 가수 박찬근은 대학 때 학내 집회도 참가하고 노래패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에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그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정치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고 어떻게 TV조선이 주최하는 경년대회에서 이런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느냐? 라는 비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박장근은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집회 현장에서 부르는 투쟁 가요를 싫어했거든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은 좋지만 싸워서 뒤엎고 죽이자. 이런 건 제가 용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가수 박찬근은 이념에 편향된 사람이 아니었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유야 어쨌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노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념의 틀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고 자기 홀로. 기타를 들고 그리로 나와서 결식 아동들과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래를 꾸준히 불러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늙은 가수 박창근에게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저도 살아보니 그리고 나이를 먹어보니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고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 또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런데 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가장 일차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의미가 깊어질수록 내 인생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보니 인생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것을 내가 내 노래로, 내 인생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정치적인 이념에 치우쳐서 감동 없는 반쪽짜리 노래만 부르거나 다른 사람보다 넉넉한 행편에도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베풀지 못하고 심지어 쓰지 못하고 인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 가요 아직도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보다 분노에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인생. 그래서 내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내 가족은 물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노래, 사랑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돈파는가게 대표 사원인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